자 계속해서 자 기본서 밑줄 그어 나갑니다 자 우리 305 페이지에 전자신청 부분이 나와 있죠 당연히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뭐 비용 절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택을 보시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라고 있는데 전자표준 양식은 꼭 전자신청 같지만 방문 신청 이라는 것을 좀 조심하세요 이거는 전자신청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방문 신청이라서 컴퓨터로 출력해서 갖고 가겠다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 물론 외국인도 자연이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실게, 법인은 사용자 등록이랑 상관없어요. 전자증명서가 있으니까. 다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자, 우리 전자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대리를 못하는데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법무사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라면 전자신청은 대리를 못한다는 라 것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 이쪽에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사용자 등록 절차는 뭐 미리 하는 거죠. 당연히 미리 하는 거고. 전자신청 전에 직접 출석을 미리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주소지 관할 이외에도 할수 있다는 라 거. 자, 이걸 하면 유효기간이 있겠죠. 자,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경과하면 다시 하는 거고. 만료 전 3월서부터는 연장도 할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전자문서로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이런 정도예요. 다음, 이렇게 해서 등기가 신청이 되면 접수가 되겠죠?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로 전산이 되는 겁니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걸로 봐준다라는 거꼭 봐주시고요. 자, 넘어가면 심사는 당연히 뭐, 뭐 형식적 심사겠죠? 네. 그 다음에 각하사유가 쭉 나옵니다. 29조에 자, 11호의 각하사유가 쭉 나오고 있는데, 뭐, 1호, 관할위반 그죠? 사건이 등재할 것이 아닌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수 가지는. 특히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능력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뒤쪽에 440페이지 에 별도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걔네들꼭 확인을 꼭 해놓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뭐 권한이 없는자가 왔다든가 뭐 출석을 안 했다든가 전자 신청도 아닌데 출석 을안 했다든가 그다음에 방식에 안 맞는 신청서가 틀렸다는 거죠. 방식에 맞지 않는다. 또뭐 기타 권리표시나 부동산 표시가 이제 안 맞는다. 신청서에 써 있는 거랑 등기랑 안 맞는다. 또 신청서의 의무자가 등기랑 또 안맞는다 어,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해주죠 물론 그게 아들이다 그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안해준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신청서랑 계약서랑 안맞는다 이런거 거의 서류가 안맞는다 서류 안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정 취하 이렇게 나와있죠 보정 이제 조금만 고쳐와라라고 하면 각하하지 않고 해주겠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안 하겠다. 이 보정명령이 나오는 거고요. 취하는 이제 당사자들이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 취하하는 거죠. 단독 취하 는안 돼요. 공동 신청하면 공동 취하를 해서 이 등기를 뺄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취하된 경우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전부 다다 다 환불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각하의 경우는 신청서는 보관하고 부속서류만 돌려준다는 것을 같이 또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부담 가지 마시고. 자, 등기가 완료되죠? 자, 완료되면, 식별부, 등기관의 식별부가 기록되면, 이제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은 접수할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식별부, 교합이 됐다 그랬죠? 식별 등기관의 교합이란 게 이제 도장 찍었다는 소리예요. 그 대신에 요즘은 컴퓨터니까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게 식별법입니다 다음 등기 끝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를 해주는 것이고요. 등기필정보의 정체는 아까 보셨죠? 일령보단 비밀번호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성 통지한 경우는요. 이렇게 보존 설정 이전 등기. 당연히 설정 이전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설정 이전이니까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변경이라든가 그냥 변경이라든가 뭐 말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작성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경우 작성 안 해주죠. 변경이죠. 변경, 변경, 경정 이런 거 작성 안 해주지 않는다. 그죠? 말소나 회복, 멸시 작성해 주지 않는다. 그다음 요거좀 아셔야 되는데 명인이 신청해야 돼요. 명인, 명인이 명인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위했다라든가 등기관이 알아서 해줬다든가 신청이 없는 거지. 또 승소한 의무자가 대신 신청해줬다든가 이런 경우는 명인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땐 작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위하여가 나오면 작성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서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는안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었으면 누굴 주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명신이라고 외우죠. 등기명의된 신청인 그랬죠. 내 명의로 내가 신청한 사람,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주는 게 아닌데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했다. 이럴 때에는 관공서 또는 권리자에게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공서를 줘서 관공서가 권리자한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예외가 될수 있다. 이 아,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법정 대리는 엄마니까 엄마한테 주겠죠. 그죠? 법인 대표자, 대표자한테 주겠죠. 비법인도 대표자한테 줍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 명의로 그가 신청한 본인이 신청한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원칙이다. 라는 됐습니다. 자이 정도 보시면 완료 통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가 안 만들어지고 별도로 완료통지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등기명인이 승수하는 의무자가 신청했는데 권리자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대위를 당한 사람 내가 안하고 제가 내걸 해줬다는 거죠 또 직권으로 등기관님이 보존 등기 해줬으면 명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또 관공서한테도 따로 완료통지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 완료통지라는 것과 앞에 나온 등기필정보의 등기필정보의 통지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증 주는 거고 이 완료통지는 그거 말고 그냥 등기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통지니까 통지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등기필정보통지인지 완료통지인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소유권등기가 끝나면 소관청에도 알려줘야 되고 세무서에도 알려줘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등기총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의신청 얘기도 뭐 간단히만 한번 볼까요 자, 등기 신청은 등기관이 뭔가 잘못한 상황에서 우리 이제 이의 신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자, 이럴 때, 우리 이제 등기관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라고 할 때, 자, 조심하시게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의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관할 여기 있죠? 우리 이제 319페이지입니다. 관할 지방법은이의신청이지만 실제로 이신청서는 의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고요. 구술로는 할수 없죠. 이신청서를 의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처분시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처분실을, 처분실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을 예, 받아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사유에 대해서 보세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요. 자, 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이 예, 뭐든지 따질 수가 있습니다. 1호든 11호든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럼 잘못 실행된 것은 딱두 개만 1호와 2호 관할이반과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1호, 2호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설명했던 거죠. 자, 또 나왔네요. 자, 그 처분한 시점을 봐라라는 거죠. 새로운 사실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자, 같은 내용이 두번 나왔네요. 자, 이의신청인도 좀 보셔야 되는데 각하결정의 경우에는요. 제3자는 따질 거리가 없는 겁니다. 알수 없다. 네, 실행 처분에 대해서는 제3자도 할수 있다라는 거. 각화됐는데 제3자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써있는데뭔 제3자야. 뭔가 써져 있다면 잘못 썼지 않냐라고 제3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봤고요. 자, 넘어가시면 이의신청 기간도 좀 봐야 되겠어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익만 있다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네. 자, 효력은 집행정지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등기관이 이 신청에 있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어, 얘기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자기 사건이 들어오면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 기간제어는 없지만 빨리 해야 되겠죠. 이런 예, 이제 상호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기타 등기관의 뭐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뭐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일단, 우리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 가면서, 제 이제 요약집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거 하나 볼까요? 예, 자, 우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등기를 명하거나, 명령등기입니다. 명령등기고, 그런 결정을 오래 걸릴 거니까 미리, 미리 결정 내리기 전에 가등기 해놔라, 또는 부기등기 해놔라, 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명령등기입니다. 명령등기. 등기법상 명령등기는 요거 밖에 없어요. 자, 요 정도. 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총론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